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내드린 필기 자료와 이번 시간에 보내드린 필기 자료, 필기 전부 다 완료하신 다음에 동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권, 어, 수권, 기권, 생물권, 외 직권에 대해서 배우, 배웠는데요. 그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지구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권이라는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권이라는 거는 지구의 껍질 부분인 지갑. 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 도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때 "지구 속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지구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속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은 일단 땅을 파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속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땅을 파는 방법이다 라고 쓰지 않고요. 시추법이라고 합니다. 시추한다 라는 거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추란 땅을 뚫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 속을 알아보기 위해서 땅을 뚫어보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요. 어, 땅 속이 너무 깊고요. 그리고 땅을 굉장히 깊게 파다 보면 오히려 차갑지 않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너무 강해서 기계가 견딜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옛날에 한번 땅을 파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지금도 땅을 직접 파보는 그런 기술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땅을 이제 끝까지 가운데까지 파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제로는 확실히 파보는 방법이긴 하겠죠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시추법이 있고요 두번째 두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직접 파지 못하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튀어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언제 튀어나오느냐. 화산,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자, 뻥 하고 튀어나온 것들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주우면 돼요. 지금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 그 화산 뻥 하고 터지, 터졌을 때 여기 용암이 있는데, 이 용암 근처에서 이제 뭔가를 지금 주우려고 이제 다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지구 속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한, 궁금증을 궁금 풀기 위해서 화산에서 튀어나온 분출물을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조사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어, 이 방법도 조금 그다지 좋지 않은 게그 화산이 터질 때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 용, 용암, 마그마에 의해서 굉장히, 마그마가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온전한 형태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분출이 된 물건을 가서 주어도 원래 형태가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뭐, 정확하게 아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땅 파보는 시추가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튀어나오길 기다렸다가 가서 주워보는 방법인데, 이거 역시 온도가 너무너무 높다라는 얘기예요. 온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애들이 온전한 형태로 나오기가 너무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거진 다 마그마에 녹아진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불출물 조사도 거의 그다지 지구 속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그나마 지구 속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찾고 찾다 보니 지진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진바라는 거는 파동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파동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건데, 어, 이 파동이 이제 말 그대로 지진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진짜 막 땅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막 이런 걸이용하 하는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파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는 그 기계에서부터 공기의 떨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귀까지 공기의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직접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파동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 속까지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놈들도 요 뭔가 부딪히면 은또 돌아와요. 이렇게 팅 하고 막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굉장히 섬세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면 이 파동이라는 게 멀쩡히 이렇게 직진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쭉 파동이라는 게 전달이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고체나 액체처럼 갑자기 어떠한 물질이 달라지면 이 파동이 갑자기 이렇게 꺾입니다. 꺾여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땅을 파보지 않고 파동을 이렇게 지진파라는 파동을 보내서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가늠해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늠을 하는 게 지진파를 이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지구 속을 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진파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봤더니 지구 속이 정확히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머릿속에 계란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계란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계란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계란 그럼 계란 껍데기가 있죠 삶은 계란 을 생각할게요 삶은 계란 그러면은 계란 껍질을 이렇게 까겠죠 그럼 그 껍질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밟고 사는 지각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껍데기를 이렇게 쫙 벗겨내면 속 안이 맨지, 맨지 흰색에 흰자가 나오죠. 흰자. 이 흰자가 바로 멘틀이라는 부분, 멘틀이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멘틀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더 많이 파고 들어가면 일단 핵은 핵인데 겉에 있는 핵이다, 외핵이고요. 속에 가장 안쪽에 있는 핵이다, 내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름이 지금, 아니, 땅은 땅인데, 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름을 나눠 놓느냐.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다 같은 땅이 아니라, 어,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은요, 삶, 우리 계란 껍질처럼 그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그 정도만 흙으로 돼 있고, 멘틀이나 외핵이나 내핵으로 들어가면 물질이 완전 틀려집니다. 그리고 얘네들 성질도 이상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지구 속이 아, 4개의 층으로 나눠진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각각 그러면 맨틀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외핵과 내핵이 있는지, 얘네들은 무슨 특징이 있는지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땅속을 어,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라는 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통해서 땅속이 4개의 층,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 정도로만 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